오늘은 지난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과 성김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월 25일 쌍봉사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봉사활동에는 성김봉사단 봉사자들이 무말랭이 무침, 삼초, 배추무침, 메추리알, 군약조림, 미역국으로 구성된 밑반찬 세트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만든 밑반찬은 진안군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백가정에 전달되었어요.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3년째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맛있는 반찬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봉사와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반찬들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쌍봉사 성김봉사단이 더욱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